의정부에 있는 더샵 리듬시티, 모델하우스에 가고 싶어도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모델에서 투어를 합니다. 뉴빌TV 남기현 대표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음. 네, 타입은 총 다섯 개가 있는데, 음. 유니트를 볼수 있는 건두개 60A하고 네. 84A. 음. 그중에서 84A를 음. 보기로 했습니다. 네네. 네, 네. 아, 일단 뭐, 무난한 구조이 죠 무난한 구조의 4이형태왜 무난하죠? 형태의... 우리가 이제 도면 같은 거를 이렇게 볼 때, 이제 너무 특이하지 않으면 무난하다고 하는 거야. 그쵸. 있을 자리에 있고, 음. 어, 이게 왜 여기 있지? 이제 그런 건 이제 약간 음. 특이한 도면이라할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지극히 너무 무난한 게, 네. 4 포베 기주에 들어오면 현관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거실과 주방을 중심으로 해서 침실이 양쪽으로 붙어 있고, 드레스룸이 있고, 욕실이 있고, 이게 평면화다는 거지. 이게 그냥 거의. 매뉴얼처럼 모두라 돼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알파룸이 있다. 음. 요 알파룸 같은 경우는 옵션인데 살집 채널 영상을 찍어 서 올려놨거든요. 네. 그 링크 걸어둘 테니까. 합동 방송입니다. 네. 거실하고 주방은 맞동풍이 되는데 드레스룸 쪽에 보면 실리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맞동풍이 되는 구조는 아니다. 실외기실이 아, 보통 이제 발코니 일 옆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 대피 공간과 실외기실이 같이 있는 공간 네. 그러니까 대피가 대피 공간에서 피난형 사다리로 만들어서 네. 내려가고 거기 뭐 실외기실이 있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일단 뭐 거기 있거나 아니면 다른 침실 쪽에 뭐 붙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여기는 어쨌든 드레스룸 안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여기는 문을 우리가 안 열어 놓으니까 맞동풍이 음... 되진 않는다 네. 다른 거다 떠나서 어쨌든 포스코도 어 우리는 사이즈가 없어서 뭐 하는지 모른다 사이즈를 정하라정하라 <웃음> 현관에 보면 이런 구조 제가 좋아한다고 랬잖아요 현관에 30평 정도 되면 현관신발장하 팬트리 있으면 팬트리 정말 좋아요. 음. 이게 기본적으로 신발장 두개 있는 것보다 신발장 하나 팬트리 있는 게 훨씬 좋다. 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도 이런 구조가 만약에 나올 수 있는 형태라고 하면 팬트리 를 넣는 게 정말 좋습니다. 아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 수 있죠. 벽체가 예를 들어서 네. 어, 현관 쪽에서 이렇게 약간 유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내륙벽이 아니라고 하면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음. 그러면 일단 그런 것도 만들어주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욕실 같은 경우는 너무 일반적이니까 뭐 빼고 다만 이제 여기서 보면 정말 베이직한 형태잖아요. 그리고 알파룸이 하나 붙어있는 형태. 그쵸. 알파룸도 사실 여기가 이렇게 좀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좀 작긴 해요. 여기가 네. 이렇게, 음. 이렇게 벗기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프로미스 임는 불명이 있을 것 같고 단독 공간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정말 주방 같은 경우도 정말 무난하게 이렇게. 되겠죠, 요 어, 그래서 여기 식탁이 네. 똥똥똥똥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 사이즈 항상 체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자 그리고 네, 네. 불명 이제 이쪽에는 뭐 냉장고장, 김치 냉장고, 뭐키큰장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거고. 네, 네. 여기 보면 지금 침대 이쪽 있죠, 이쪽 일반적으로 북박이장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서까지 사이즈는 그냥. 여기는좀 이렇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와 보이는 어? 거 되게 궁금하네요 북박이장이 어. 지금 옵션으로 있는데 네. VR로 구현 됐는지 궁금하네요 당연히 북박이장 옵션이 있으면 네. 이건 뭐말 안해도 무척 북박이장이 높고 여 침대가 나겠지 어. 그럼 여기 이제 미니어처난지안 나는지 난지 그런 거 음. 그렇죠 그리고 30평대 비교했을 때 네. 여기가 실외기가 있다 보니까 여기 드레스룸 사실 좀 작다 아좀 음, 작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 보면 84.9 얼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걸 이제 84, 85제곱미터 이하의 상품인데 어차비가건다 제로썸이에요. 음. 그죠? 어떤 공간에서 늘어나면 어떤 공간에 줄어들기 때문에 이 공간이 작다는 얘기는 어디서 면적을 다 찾아 먹었다는 얘기니까 음. 뭐,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드레스룸은 그래도 조금 더 사이즈가 있으면 있음 좋았을다 그래서 아, 아. 사실 네. 우리가 이제 옵션에 옵션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게 드레스룸이 작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통으로 드레스룸을 같이 쓸수 있는 형태로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건설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한 거죠. 여기 네. 있는 드레스룸 자체가 작으니까 여기는 파우더로 화장대를 없애버리고 길게 두는거예요 길게. 음... 길게 두면서 여기가 원래 들어가는 진입로고 이렇게 네. 지금 욕실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요렇게 드레스룸을 들어가고 요렇게 따로따로 따로. 음. 근데 사실 요렇게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여기 네. 짧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요? 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 네. 들어갈 때 네. 요쪽 부분에 대한 건이 요쪽 벽에다가 가리는데 여기는 벽체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문을 열자마자 바로 여기 선반 있으면은 같이 고 받쳐 보이니까 없애는 거예요 여기를 답답해 보였어요? 답답해 보이는 것도 있고 네. 문을 열자마자 앞에 시스템 선반 있으면 네.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들어가다가, 아, 아,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뭐제 욕실 같아서는 어차피 욕실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를 조금만 더 키우 줬으면 조금이라도 아. 수납 좀 늘려줬으면 뭐 이런 생각좀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더 확인해 봐야 될건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파우더들이 없어졌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레스룸 안에 있는 파우더 같은 경우는 입식으로 네. 해서 네.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했는지 음. 확인해 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줄어드는 수납의 양을 이렇게 조금 늘려서 하려고 했죠 좀이라도 보완 하려고 노력했네 네. <웃음> 라고 얘기했 실수 안버서나밥말안 버렸어 좀 노력했네 아. 라고 생각할 수 아. 있던데 아. <웃음> <웃음> 포스포 사랑해 아. 그렇다니 평면은 뭐그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그죠? 뭐... 예, 모험생 같은 음, 네, 아주 뭐, 정석인 뭐 궁금한 거 있나요? 없어요 그래? 네. 관심이 없구나 아, <웃음> <웃음> 아, 좀 부...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VR 스타트 야 주방은 누누이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기 있는 알파룸은 무조건 없앤다 아 근데 이거, 이거 보면서 느낀 건데 네. 이 위에 네, 네. 이 우물형 천장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것도 보면요 옵션 한다고 하면 이것도 제대로 옵션을 이야기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약간 약간 약간 이렇게 되있는 기본적으로 옵션을 음.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원래는 벽체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본형일 때이 우물형 천장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뭐 되게 궁금해요. 어.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입면이안 나왔듯이 천장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돼. 음... 그러니까 기본형으로 했을 때 그럼 천장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입장에서? 그쵸? 얘는 지금 방금 우리 박 대표님이 이야기한 거는 두 가지가 같이 복합되어 있는 건데요. 뭐냐면 자, 첫 번째. 이게 우물의 천장일 때 만약 음. 우물의 천장 아니면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 하나 있고 두 번째 우물의 천장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로 많이 쏠려 있어.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그쵸? 쏠리는 현상이 있어. 근데 있어요. 그게 사진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이유 어찌 됐든 여기서 봤을 때 여기가 에어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 띄웠다. 음. 자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될건 뭐냐면 여기 띄워진 거리만큼 여기가 띄워졌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약간 온밸런스한것 같아요. 자두 번째 여기는 아일랜드가 있고 여기는 식탁이 있는데. 과연 여기 있는 등 자체가 여기와 여기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가서 사이즈가 맞는지도 사실 모르는 거지. 어? 식사 등이 통합되어 있는 형태군요. 그렇죠. 통합되어 있는 거. 여기 지금 펜던트가 없잖아요. 여기 있는 형태 약간 돌출되어 있는 사각인 직부 등이 네. 여섯 개만 똥똥똥똥 있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얘네 일곱, 얘네 여섯 개가 광원만 충분하면 괜찮은 건가요? 아, 저는 뭐냐면, 네. 여기 있는 이 광원 자체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 형태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박 대표님 이야기 한 것처럼 뭔가를 이 주방에 이 형태로 했을 때 네. 식탁의 위치가 어디에 놔줬을 때이 등박스 자체의 사이즈에서 어색하지 않느냐를 보는 거지. 음... 근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저도 잘모르겠네 이게 지금, 요, 네. 그러니까 일단 여기가 이야기 하는데 너무 많이 띄워져 있어. 여기보 어.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구조가 좀 애매할 수 있다. 음... 어. 만약에 저라면요 많이 그렇게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등 박스를요 이렇게 크게 보면 좋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등 박스 자체를 이만큼 더 크게 해서 요 사이즈에 사이즈 맞춰주면서 여기 있는 에어컨에 대한 거를 해결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에어컨 어떻게 해결?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이쪽에 들어간다든지. 아 위치를 바꿔서. 위치 를좀 바꿔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일단 위에 어찌 됐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여기서 까지 간격하고 너무 차이가 나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VR로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음. 이게 그렇다 보니까 완전히 다 쏠려 보인다 그리고 이거를 만약 선택을 안 했던 고객 여기다가 벽체가 주는 고객이라면 여기다가 에 오물천장을 어떻게 조성하는지도 지금 모르니까 그렇죠 그냥 알파룸 음. 알파룸 선택하신 분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건지가 궁금하네요 네. 네. 그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일단 자 그리고 그 다음 하... 우리 영상 안 보네 이거 <웃음> 그래서... <웃음> 제가 이거 저번에도 이게 지금 정말 이거 이제 다키보이다 이야기 하는데 여기는 안 했네. 대표님 이거 꼭 지켜야 될 필요 있나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네. 그뭐뭐 뭐 하려고 이 라인 뭐 우축을 하고 하더라고. 웹웹 동분해 웹 동분해서. 아, 아, 아, 아, 아, 아뭐 외, 전혀 뭐그뭐왜해 <웃음> 뭐, <그거> <웃음> 그냥 그냥 막 하지 그냥. 웹 동분해서. 아, 이쁘게 보려고 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쁘게? 아, 아니야, <웃음> 아 예, 그래요. <웃음> 좀해 주마 뭐, 해 주세요. 저좀 힘드니까 좀해 주세요. <웃음> 내가 힘들어 제가 제가 너무 힘들어요. 예. 너좀하니 뭐 디자인 말로 봐.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어, 뭐 보지 말래. 아, 뭐왜뭐 <웃음> 하지 말지 그냥 뭐할 필요 없지 뭐. 여러분 뉴빌드와 살티 채널 마지막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아니 들어갑시다. 네. 아니 들어가서. 네. 자 그리고 주방을 보면 여기 이제 식기 세척기에 들어간데 여기 지금 보니까 이 프리스탠딩 같아요. 어떻게 프리스탠딩. 아세요? 이게 지금 보면 이게 라인이 하나도 안 맞잖아 이게 네. 보면 우리가 빌트인이라는 라인 이렇게 다 맞추는 이유는 뭐냐면. 튀지 않게 그 라인들이 전부 아이덴티티를 가지게끔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하부 마감재에다가 이런 지금 실버 느낌 나는 제품 프리스테리를 턱 갖다 넣는다 이거는 사실 이 이게 옵션에도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근데 많이 튀지 않고 괜찮은 편 아니에요? 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미지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오 사이가 있긴 하네요 엄청 많이 나는 거죠 음. 그리고 사실 요새는 뭐 이렇게 사실 보면 이 라인들 있잖아요 라인들 많이 따지잖아요 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식기세치기가 들어간다 뭐 정도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약간 이게 칼라가 지금 우리 신발장 칼라 가 똑같나요? 약간 핑크가 좀 많이 들어간 것같은데 그렇죠? 똑같겠죠? 이칼라가 빛에 따라서 달라.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건 다를 수 있겠죠 네네. 근데 보통 지금 보면 우리가 칼라러다 맞추니까 네네. 자 그렇게 들어갈 것 같고 아, 그리고 여 특징이 있는 게 네네. 이게 엄청 넓어요 네 여기가요? 네 어, 와이드 싱크 부분이 사실 이렇게 해서 와이드라고 한다면은 사이즈를 갖다 표시해 주는 게 좋아요 <웃음> 왜 그러냐면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 저기 싱크볼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뭐 850, 860에서 85, 86cm 쓰거든요. 음. 그럼 여기가 대형이다라고 하면 얼마나 대형인지 1m인지 음. 1100짜리인지 이거 줘야하는 거죠. 음, 말로 표현할 방법 음. 어. <웃음> 자, 그리고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약간 고 있는 형태. 로 네. 어,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창문이 좀 좁게 들어갔고. 창문이 좀 좁게 들어갔네요. 창문이 이제 이거는 뭐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구조상 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있는 거에서 이렇게 말고 올렸네요 상판과 요 엔지니스토로 다 있는데 이런 네. 어, 거는 전부 다 비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음. 가기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일랜드로 해서 후드 들어갔고요 독립형으로 네 독립형 아일랜드가 독립이잖아요 아 네네네네 어, 인도학과라서 인도학과라서 <웃음> 인도 영어 써요 띠리리리 <웃음> 네. 자, 됐고. 그 다음에, 아, 여기 이제 이렇게 알파룸 쪽에 나와 있는 요거에 대한 칼라. 요거는 뭐 사실 잘 모르겠어요. 칼라 갑자기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지는 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이제 요런 부분은 좀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예, 소... 라이팅이 아니라 또뭐 어, 비친 거죠? 비친 거고. 어. 사실 요런 거좀 고급스럽게 하려면 요 안쪽에 이렇게 라이팅만. 그러니까 훨씬 고급스러운 그러니까요. 예, 요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예. 음.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봤을 때도요, 좀 약간 정리가 안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라인과 여기 있는 이 라인들이 다안 맞으면 왠지 좀다 어색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 좀 불편해요. 불편하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라인들이 어느 정도 좀, 이 봐, 이게 안 맞잖아,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여기, 여기서도 보면. 이게 지금 라인들이 안맞는 거. 그리고 아까, 아까 여기서도 아까 <웃음> 네,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음. 우리가 이제 눈높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무식적으로 의 이게 이상하다 하면 뭔가 분석을 뜯어보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음. 눈이 많이 높아진 거예요 아 제가 눈이 높아졌군요 <웃음> 아니 갑자기 저 된다 <좋단다. 웃음> <웃음> 야 이거 봐보세요 이거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우리 어디 영상이었죠? 아기거 종로에 있는 건데 어, 그 센트럴인데 힐스테이트 세운 센터. 이거 봐봐. 요 우리가 그때 세운에서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스테이트 네. 여기 있는 북박이장이 들어가고 드레스 문이 달리려면 음... 무조건 얼마? 600에서 1 0 0이 <웃음> 확보돼야 된다. 헛보라이딱 <웃음> <웃음> <웃음> 나오잖아요, 이제.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거 알고 있고 없고 차이가 뭐다? 이게 정상적인 거죠.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아, 차이다. 아니. 아니 아니. 배우으니까 이제 알아야 된다 아, 알아야 된다. 자꾸 막 대본에 없는 거 하지 마세요. 당황스러우니까 있었어, 뭐? <웃음> 뭐 보고 하나 오니? <우리? 웃음> 자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드레스룸 들어가면 자 이렇게 아 여기는 지금 옵션 형태로만 꾸며져 있네요 그러네요 네, 옵션 형태로 꾸며져 있고 아, 아 지금 그치? 보니까 네. 이게 이제 화장대를 없애면서 파우더룸 없애면서 이렇게 이제 고울이 들어갔네요 그죠? 여기 나아 그럼 이게 화장대 옵션이 화장대는 아닌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화장대 옵션이 아니고 아닌데 역할을 할수 있게 그죠 길게 탄 건데 이렇게 어... 했다라는 건데 따로 어, 괜찮네요 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울이 있는데 수납이 하나밖에 없어 요 음... 그럼 내가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서랍 한두개더 넣어주겠다 차라리 이게 닿겠네요 음.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대 여기도 어디서 걸수 있어요? 어디요? 어. 여기요? 여기는 옷옷 지금 오버네. 보면 옷봉은 네. 없어요 여기 옷봉은 아그렇네요 여기,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는 없고 어차피 그럼 여긴 죽는 공간이네요 그쵸, 저기... 거울만 있네 음, 그러네요 보니까. 어 그러네요 네. 어. 그 이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옵션을 좀어야 된다 그러네요 어. 좀 애매하다 애매하네요 예. 네, 네. 그러네요 네. 넘어가시죠 많이 늘었네요 <웃음> 네. 자 그리고 타공판들이 게 디스플레이 형태로 돼 있는 건지 진짜 주는 건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전시품 목 목록이 있어요. 자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아 요거는 다 전시품목이다. 네 타공판은 전시품목인 네. 걸로. 자 일단은 욕실은 뭐 아유, 맨날 똑같은 거네요. 이건 뭐 별로 이야기할 게 없어. 넘어갔죠, 넘어가시죠 반드, 어, 네. 하고 그냥 네. 뭐 칼라 색감은 뭐, 네. 뭐 그렇고 부부 욕실 같은 경우는 아, 요게 이제 건식 타입이네요, 그죠? 지금 음... 이렇게 돼 있고. 어 여기 여기 또 있어요. 어, 예, 여기 지금 여기 가면 이렇게 우리가 아까 건식 아요 요런 거 정말 괜찮네요. 어, 괜찮아요. 요런 음, 부분들에 대한 거는 별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별도로 있는 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음... 욕실에 우리가 아까 자세하게 이야기를 못했잖아요. 욕실 같은 경우 는 옵션 형태로 이렇게 건식으로 빼는 아이템이 있는데. 욕실 쪽이 음. 지금 기본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형태인데, 옵션 형태로 가는 이렇게 빼잖아요. 음,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너무 좋은 아이템. 음,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화장실에서 일을 볼 때와 손을 씻을 때 완전히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쵸. 보통은 이제 일을 보고 난 다음에 손을 씻는 건 당연한데, 일을 안 보고도 손을 씻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많죠, 말이에요. 많죠. 그럴 때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똥간 옆에서 그 보는 거, 아, 똥간 옆에서. 아, 너무 디자인적이지 못하다. <웃음> 엘리트적인 <웃음> 그런데, 예, 어, 단어를. 예. 어, 엘리트적인 단어? 예, 예. 요청드립니다. <웃음> 고상한 단어로. 어, 고상한 네. 단어? 네. 똥간. <웃음> <웃음> 자,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공간이요. 공용 욕실이기 때문에 음... 더 좋아요. 사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손님들 놀러 오거나, 거실에서 이렇게 하다가 손만 잠깐 씻어야 될때 있거든요.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네. 정말 화장실 안 가고, 요렇게 간단하게 쓸수 있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냐면, 여기에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형태로 봤을 때 여기가 복도 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가 옵션을 봤을 때 옵션은 어떻게? 여기에 거울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 우리가 현관에서 들어와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있잖아요. 복도를 가로질렀을 때는 양쪽에 거울 같은 거를 두면 사람들이 사실 왔다 갔다 하면 살짝 놀래요. 왜요? 왜 그러냐면 지나갈 때 거울에 자기 모습이 비치잖아요. 아 그러니까 놀란단 말이에요. 특히 밤 같은데. 그럴 수 있겠네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풍수적으로도 그게 안 좋다는 얘기를 제가 아 들었는데. 네네. 이유 어찌됐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 형태 있잖아요, 요 형태. 아 보이네요. 예. 네, 지금 여기 보면 요렇게 요렇게 되잖아요. 어. 자, 여기가 지금 복도잖아요. 요렇게 보이겠군요 그렇죠. 요렇게 봤을 때 여기서 왔다 갔다 할때 음... 왔다 갔다 할때 이쪽을 만약 에딱 돌아본다. 네. 그럼 어떻게 돼? 윽, 짝놀돌수 있다. 그런 부분 이좀 있어요. 어. 그래서 사실 이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디자인 너무 좋고, 당연히 이제 이게. 우리가 복도 쪽에서 왔다 갔다 할때 이런 식의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형태의 욕실장은 정말 말 그대로 욕실장처럼 보이잖아요. 음.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여기가 복도나 거실에서 봤을 때도 디자인적으로 좀 이쁜 형태로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뭐가뭐할게 있어요? 할게 있죠. 디자인 어떻게 하는가 다 다르죠. 그래요? 거울, 거울 안 넣고 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디자인을 조금 더 변경을 해서,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측면에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야기하신 대로 측면에다 음... 할 수도 있는 거고, 정면에다 한다고 하면 좀 다른 느낌으로 연출을, 그러니까 욕실 장처럼 안 보이는 형태, 음... 또 거울 옆으로 측면을 돌면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대 보완하는 방법을 좀 써서 못했을까? 뭐 음... 이런 생좀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네 자,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 박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어. 일단은 좋죠? 평면도 좋고, 음. 음, 내부, 내장제도 내가, 제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이제 포스코만의 아이덴티티를 살렸나? 음. 라는 거 생각해보면, 뭐, 그것도 음. 나름 여러가지 요소들이, 음. 뭐, 수안수전이라든지 뭐, 이렇게 철, 뭐 그런 거라든지, 전잘 살린 것 같아요. 네, 수환수전. 한줄평인예요예한 줄평. 아, 한 줄평 원래 음. 모범생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음. 너무 이제 정석이니까. 그러는데 몸 생활할게요. 진짜 성의 없어. <웃음> 아, 진짜 성의 없어. 센스가 없다고 해주세요 어, 아니 성이 없어. 아, 성이 있어. 성 있어. 성이 없어. 성이 없으니까 오늘 미리 생활하는 거 아니야? 나다 생활했어요. 뭐라 하셨는데요? 어,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부터 이야기하고. 어. 에이. 어,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 일단 평면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무난한 거예요. 네네. 무난한 형고뭐 마감재도 그냥 무난하다. 너무나 무난하다. 근데 한 줄평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디테일이 조금 아쉽다. 디테일 아쉽다. 아, 왜 디테일이 아쉽다 이야기했냐면, 네. 아까 우리 그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그 거실에 간접으로 들어가는 거, 그 앞에서 음 끊긴 거라든지, 그리고 거실과 주방으로 연결되는 형태의 등박스, 우물천장에 라인이 좀안 맞다든지,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요런 것들. 그리고 아까 욕실 같은 경우도 건식 욕실로 빼면서 욕실장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음. 아이템들은 너무나 좋은 아이템들을 많이 썼는데 요게 조금만 더 디테일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좀 신경 써줬으면 써줬으면 훨씬 더 상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음. 왜냐도포주코에서한테또 연락 올라나? 연락 안 오죠 요새, 어. <웃음> 우리 사랑이 많이 뉘어야돼아예 그럼요 왜 늦어? 아가 <웃음> <어라> 되잖아 <웃음> 자, 오늘도 시간이나 여러 가지 관계로 노래소를 못하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저희가 바로 또, <웃음> 네, 인테리어, 네, 인테리어 전문가, 이브 g p 남유혜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